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두 번째 어, 성경의 핵심 구절 어, 구어체 현대 구어체 영어로 또 외우는 말씀을 가지고 녹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오늘은 조금 기네요. 여러분 어,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은 반가울 것이고 혹시 영어 초급이나 망초보 분들은 아이쿠 예, 너무 길다 이렇게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또 저기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어려운 문장도 한번 가끔씩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초반부에는 좀 짧은 문장을 해보고요. 어, 한번 들어보죠. 오디오 파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목소리 먼저 들어볼까요? t The The 세번 정도 들어봤는데요. 여자 목소리로 또 한번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greatest way to show love for friends i s to die for them. The greatest way to show love for friends is to die for them. The greatest way to show love for friends is to die for them. 네, 예, 세번 정도 들어봤죠? 뭐 이렇게 하고 외울 수 있는 정도면 되게 잘 아시는 분이고 어, 일단은 맛보기로 한번 여섯 번 정도 들어봤습니다. The greatest way 어, Great, great 뭐 이단어다 아시잖아요. 예. 어, the greatest way EST, e 가 붙으면,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 뒤에 EST가 붙으면, 최고로, 가장, 가장 어떠한, 최고로 어떠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가장 어떤 대단한 방법, way가 길이 아니라 방법이죠. 앞에 더가 붙은 거는, 여러분, 강조할 때 더가 붙죠. 그래서 뭐, 형용사나 부사 뒤에 EST, EST가 붙으면, 최상급이다. 뭐, 이런 것들을, 문법책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The greatest way, 가장 뭐 최고의 방법은, 가장 멋진 방법은, to show love for friends. To show love.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까요? 어, to show love. 자, 사랑을 보여주는. Show가 여러분, 보여주는. 예. 뭐 show me the money. 이런 거, 여러분, 프로 이름도 있잖아요. 음, 사랑을 보여주는 또는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for friends,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어떤 위대한 방법은 is to die for them. 어, to가 또 나왔네요. 뭐 is는 무엇입니다, 무엇이다. 어떤 존재 상황,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지금. The greatest way to show love for friends 까지가 주어네요. 이렇게 긴 주어를 사용할 때는 뒤에 살짝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It's to die for them. 이때 to die. 이때는 어, 여러분 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어 제가 뭐 영어를 지도한다고 했는데 영어 지도할 때도 제가 쓴 책도 있지만 이렇게 뭐 투우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몇 가지 의미로 정리를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냐면또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무슨 용법, 무슨 부사적, 형용사적 그런 걸 알아야만 꼭 영어를 잘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음. 그들을 위해서 for them them은 당연히 위에 있는 f r i e n d s 겠죠 그렇죠 친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굉장히 좀 어, amazing 하다고 할 수도 있고 shocking 하다고 할, 할 수도 있는데 amazing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놀라운 거고 shocking은 안 좋은 쪽으로 놀라운 것인데 뭐 죽어야 된다 이런 거를 볼 때는 shocking 하고 예 사랑을 보여준다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어메이징 하고 좀 그러네요 예자이 말씀을 좀 일단 생각을 해보고 다시 후반부에 또 우리 맥 연습을 하면서 외워 볼 텐데요 어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 어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몇 가지 떠올랐던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요. 노래 중에서는, 어, 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후렴구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 노래가 이렇게 떠올라서 한번 이미지 검색 같은 걸 해보니까 네이버에서 유치원 학생들 얼굴들이 부더기로 나오더라고요. 예. 좀 웃기게 얘기하면 아 유치원에서 애창되는 곡이구나 그 노래는 예, 아마 사춘기만 지나도 친구 눈을 보면서 특히 남학생들 예, 그렇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아마 닭살이 돋아가지고 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렇죠? 아, 또뭐 한다고 할지라도 예. 정말 오늘 여기 영어 성경 문장에 나온 것처럼 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대신 너 대신 죽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웃음> 과연 있을까요? 예. 어, 친구라는 그런 관계가 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또또이 말씀을 보니까 최근에 봤던 the, uh, A Star is, born, star is Born이라는 여러분 레이디 가가하고 브래들리 쿠퍼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500만 명 가까이 히트를 치고 미국의 어떤 영화 시상도 좀 많이 상을 받은 것 같고요. 시상식에서도 예, 유튜브에서 그두 명이 또 아카데미 어월드인가요? 아카데미 시상식 거기에서 두 명이 듀엣 하는 것도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본 것 같은데 여전히 감동적이고 정말 레이디 가가의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성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두, 두 명의 이제 남녀가 굉장히 음악적인 교감을 하면서 막 서로를 끌어주고 포텐셜이 터지게 하고 이런 좋은 음악적인 컴패니언, 어떤 동료, 프렌 친구 뭐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러버 애인이 되어 있죠. 이렇게 관계가 발전하는데 아 굉장히 좋은 친구로 지냈지만 어그 남자 주인공이 음, 남자 주인공은 어떤 정말지는 어떤 그런 <웃음> 어, 정말 고잉 다운 하는 정말 스타라면 그 레이디 가가는 그 영화에서 정말 정말, 정말 급 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예. fast growing 하는 rising star 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생길 수 밖에 없고 왜냐면 그 브래들리 쿠퍼 역의 남자가 훨씬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자기 무대에 막 세워주고 무명이었던 어떤 퍼텐셜과 탤런트가 있는 그 여자 그 신인가수 역을 맡았던 레이디 가가 이렇게 굉장히 데뷔를 하게 되는데 아... 그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 한 거죠.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어, 남자가 점점 막 술과 마약에 막 쩔어서 결국에는 그 여자의 커리어에도 어점을 주기 시작하고, 어,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의 또 친구로서 그 남자가 선택한 마지막 결정은 어, 그 여자의 앞길을 막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정말 최악의 결정이었는데, 어떤, 음, he took his own life. He took his own life.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스스로의 어떤 생명을 가져가 버렸다. 예, 예, 자살을 하는 그런 충격적인 선택을 하죠. 제가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다 어떤 스포일링을 다 해버렸네요. 예, 뭐, 알고 보셔도 저는 충분히 감동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어, 또 레이디 가가가 연기했던 그 여자 주인공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어떤 월드 투어를 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뭐 실제 정말 레이디 가가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떤 그레이 퍼포머 이자 싱어 이자 참막 곡의 어떤 싱어송라이더 인거죠. 너무 너무 정말 잘 나가는 시점에서 그 남자가 어, 사랑하는 남자가 힘들어하니까, 예, 자기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또 월드투어를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어떤 돈과 또 명예와 다른 사람들과의 비즈니스 어떤 관계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챙기려고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참 그게 요즘에 그런 모습 찾기가 여러분... 지 않잖아요. 예. 음, 하여간 이제 영화 속에서 그런 프렌치브을 우정 관계를 그렸는데 어, 결국 해피 엔딩은 아니었죠. 예. 어, 친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 생각이 났어요. 예. 음. 성경에서 어떤 우정의 좋은 관계로는 여러분 데이 어 다윗과 요나단 영어로 하면 데이 n j 앤 n a t h a 단이라고 발음하죠. 예, 한국 분들이 발음하기가 좀이막 예, u 막이 t h 발음 들어가고 쫙뭐 이렇게 아막 턱을 내리는 발음이 들어가고요. h a 단그 관계가 여튼간 많이 회자되죠. 예, 목숨그니까 남자 사이인데도 굉장히 어 서로를 어떤 그 우정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굉장히 깊었던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외울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신이 그 외아들을 어 어떤 우리 대신에 우리를 친구로 영원히 삼기 위해서 친구로 지내기 위해서 어 그, 이너슨한, 정말, 죄 없는, 어, 아들을, 외아들을, die for them. for 이란 전치사에 여러분, 대신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친구들이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면서, 어떤 죽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으로, 어, 어떤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여준 거죠. 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밤 12시에 넘어서 이걸 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말 갸우뚱하게 되는 예, 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예, 좀 경이롭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 머리로 다 이해해 그니까 안 되는 게 어떤 믿음이고 어떤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려하는 어떤 스케일이 달랐던 결정이었죠. 예. 그런데 또 굉장히 어떤 챌린징한 도전이 되는 거는 이러한 어떤 그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어떤 greatest way, 최고의 방식을, 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어떤 성경은 도전을 하죠. <웃음>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예. 어, 그래, 인간적인 힘으로는 뭐 할수 없을 것 같고, 어떤 그 신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굉장히 자신을, 자신보다 남을, 뭐 성경 결국은 그거거든요. 예.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예. Think others better than yourself.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외우게 될 텐데, 어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를도 중시해야지 남을도 어떻게 중시해? 다 그런 어떤 그게 상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 어 밤에 아닐까 약간 옆으로 많이 새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예어그같은간그 스타이스본에서. 굉장히 히트친 히트송 중에 사운드트랙 중에서 Shallow라는 곡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 요즘에 TV에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우리 한국 가수들도 많이 다시 예, 무대에서 부르고 Shallow가 얕다는 뜻인데 그 노래를 혹시 가사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얕은 관계에서 깊은 관계로 어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내용의 가사가 좀 깊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에 infatuation이라는 단어가 있, 있죠. 그게 약간 어, 홀린다는 단어인데 예, 그냥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어, 한동안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예. 그런 게 아니라 그 노래도 뭔가 이렇게 정말 어떤 내면적인 그런 공감까지도 가는 그런. 그래서 그 가사 중에서 we, we are far from the shallow now. 뭐 이런 가사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니까 얕은 곳에서부터 far. 예. 굉장히 이제는 멀어져 있다. 예.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딥한 관계다. 예. 이런 게 나오는데 또그또 그, 또 노래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가 스토리가 굉장히 좀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예. 쉽게 눈이 맞아서 사랑하고 또또 또 애정이 식으면 spark is gone 그 어떤 짜릿한 스파크가 사라지면은 다시 또 그런 바람을 피우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음, 기억에 남을 그런 수작이라 수작 영화인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은 말이 길어졌는데 밤에 하니까 굉장히 길어지네요. 낮에 녹음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굉장히, 산으로 자꾸 갈것 같은, <웃음> 여러분도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어, 근데 성경의 오늘 구조는, 성경은 사실 해피엔딩이에요. 십자가 이런 게 굉장히 음. 여러분 이미지가 무겁고, 어, 굉장히 참 음습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그 과정을 거쳐서, 어, 영원히 우리를 친구로, 어, 생각하고, 대해주고, 어떤 우리를 만든 신이 또 영원한 천국이라는 완벽한 뭐 저번에 뭐 신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다른 곳에서 말했었나 예. 완벽한 어떤 city, 예. new c i 어그 과정인 거죠. 예. 그래서 어 사랑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어떤 희생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얄팍한 희생이 아니고 얕은 희생이 아니고 이렇게 죽어줄 정도의 사랑 예, 저는 사실 이러한 사랑을 어 그런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조물주가 나를 친구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너무 좋고 그것 때문에 사실 어 신을 믿고 또 이런 채널도 지금 사실 저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좋아하는, 요즘 드라마들 재밌던데, 그런 거안 보고 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저 스스로도 좀 신기해요. 예. 어, 방금 전에 어느 수강생한테도 이거 구독하라고 <웃음> 연락이 와가지고, <웃음>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이렇게 구독하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어, 했던 수업에서 원하는 성적,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수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이 채널을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예, 뭐 혹시 도움이 되면 되게 좋겠고요. 예. 어... 자 그러면 우리가 미션을 또 컴플릿을 해야죠. 예. 자 같이 외워보도록 하죠. 뭐 충분히 어떤 제가 배경설명 뭐 이런 것들은 어좀 와리가리 했지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그, 구독하시는 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이 오디오 파일, 원어민 녹음한 거 남자 여자 이그한 성경 문장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받아보시면 뒤에 W로 되어 있는 게 이제 woman 여자 목소리고요 M, M으로 되어 있는 게 man입니다. 남자 목소리.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w o 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자 목소리부터. The greatest way to show love for friends is to die for the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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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eatest way to show love for friends is to die for them. 자, 이게 너무 지금 하면서 좀 초보분들 힘들겠다고 느꼈는데, 천천히 자기 어떤 just take your time, 천천히 자기 시간을 가져가시고, 예, 어, keep your pace, 본인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절대 빨리 하는 거, 빨리 하다가 포기하면 뭐 아무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듣게 된다면 이 채널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져서 하는 사람을 듣게 된다면 정말 교회나 어떤 성경과 친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거를 들을 텐데 성경이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떤 베셀러죠. 예.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쓰여진 본연의 목적을 처음에 확 와닿지 않을지라도 뭐 이런 것들이 어뭐 여러분이 혹시 대화를 하거나 뭐 공부할 때뭐 이런 문장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이 있다는 거죠. 예. 실제 뭐 영문학이나 이럴 때 영어 문장 그, 명, 문장들, 뭐, 그런, 유명한 작가들도 성경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 또, 그대로,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에서, 어, 인용을 하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어, 그런 분들이 들을 때는, 또, 느끼는 게 틀이겠고, 교회에 안 다니고, 이런 분들이, 어떤, 처음에 공부 차원에 접근하더라도, 어, 일단은 한번 열심히, 어잘 생각하면서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세요. 예. 신이 정말 있다면 어, 내가 그 이런 걸 외우면서 그 신과 좀 친해질 수 있게 예. 우리 러브레 r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어떤 사랑 고백이 좀 나에게 느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번 기도도 해 보세요. 예. 저는 할수 없지만 예.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하는 것도 <웃음>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어, 그냥, 뭔가 이걸 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어떤 그 신과의 관계에서 좀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의 액션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결정이고, 어떤 행동이고, 어,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봅시다. We'll see. 예, 곧 우리가 보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예, just wait.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